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최근 소니가 재미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뭐, 대충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약해보자면, 우리 PC로 재미 좀 많이 봤으니까, 앞으로 이거 좀더 해먹겠다, 이겁니다. 여기서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최근 소니가 호라이즌 제로던에 이어 데이지곤을 PC로 발매하였는데, 이에 이어서 PC 발표 계획 중인 게임이 바로, 플레이스테이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언차티드4라고 합니다. 이는 적잖한 충격을 가져다주었는데 호제던이나 데이지곤 같은 경우를 보면 꽤나 성공한 작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신규 ip들이다보니 이제 막 집안에서 잘나가려고 하는 막내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기기 자체의 인기를 견인해온 언차티드의 상징성은 그 의미의 무게가 남다릅니다 얘는 약간 이제 돈도 많이 벌어서 서울에 집 사놓고 자리잡은 큰형을 바라보는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독점작 자체의 의미가 희미해질 때마다 독점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플레이스테이션을 살수 밖에 없는 기기 로 만들어준 작품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언차티드를 그것도 최신 시리즈인 해적왕과 최후의 보물을 PC로 내놓을 플랜을 짜고 있다는 건 현재 소니가 독점작이라는 사업 정책을 기간 독점으로 변경하면서도 본인들이 판매하고 주도하는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예상된 부분이기도 해요 플레이스테이션5 발매 전에 소니 측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이때 딱 암시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퍼스트 파티 게임들은 어디에 출시되든 우리가 감독한다 쉽게 말해 앞으로 우리 퍼스트 파티 게임들은 플레이스테이션뿐만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도 출시될 예정이고 이걸 싹다 우리가 감독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죠 이걸 위해 테스트로 내놓은 첫 작품이 호라이즌 제로던인데 되나? 하고 내놓으니까 pc 유저들은 반기고 콘솔 유저들도 큰 반발이 없으니까 천천히 독점작을 풀어도 되겠다 라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호라이즌 제로던의 PC버전 출시는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PC 출시로만 투자금 대비 250% 이상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하죠 이렇게 재미본 게임이 이정도인데 플레이스테이션4 독점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언차티드4를 출시하는 건 어쩌면 예견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비해 플레이스테이션의 독점 고집 정책은 콘솔 판매량에만 매출을 집중하는 퇴보적인 정책이라는 다 의견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도 이미 2020년을 기준으로 콘솔의 매출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니는 지속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게 엑스박스 게임패스처럼 눈에 확 띄지 않다보니 비교적 보수적으로 보였을 뿐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쇼킹이라고 생각했던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의 모바일 진출이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밖에도 다양한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가장 눈여겨봐야할 다른 섹션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새로운 플레이스테이션의 성장동력 정도라고 할수 있는 이 사진은 앞으로 본인들의 사업을 확대해 나갈 강력한 키워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여기 오성홍기 중국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은 다음 성장 동력을 중국에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플레이스테이션 5는 중국에서 지난 5월에 출시되면서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이에 힘입어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마케팅 비용과 게임 제작에 대한 투자를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플레이스테이션 4의 2배 가량에 달하는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죠. 그 다음은 뭐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플랫폼 출시에 앞서서 퍼스트 파티 게임들의 브랜드와 전략인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 엑스박스와 손을 잡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등등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가장 눈여겨본건 여기 새로운 레벨의 몰입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콘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이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플레이스테이션이 다음 세대의 vr이라고 공개한 컨트롤러의 모습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 발표한 다음 세대 VR은 플레이스테이션만의 경험, 디스플레이와 트래킹 향상, 플레이스테이션5와의 높은 연동환경 제공, 듀얼센스의 새로운 기술 도입, 이렇게 네가지의 주요 키워드로 몰입감을 대폭 개선시킬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5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물론 뒤지게 빠른 SSD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역시 역대급이라고 불리는 패드, 듀얼센스입니다. 그립감을 대폭 개선시키는 동시에 햅틱 피드백과 어댑티브 트리거라는 신기술을 대거 투입한 이번 기기는 그래도 패드는 엑스박스지라는 우세한 여론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였죠. 최근 스팀이 이듀얼센스의 기술들을 PC에서도 지원하겠다고 하자 플레이스테이션 5는 필요 없고 듀얼 센스만 사도 되겠다라는 사람까지 등장할 정도니 뭐말다 했죠. 바로 호평을 받은 이 기술을 VR 컨트롤러에 도입하게 되면 엄청난 몰입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새로운 레벨의 몰입감 카테고리에 듀얼센스가 아닌 다음 세대 VR 컨트롤러를 아이콘으로 삽입하였다는 건 현재 플레이스테이션이 플레이스테이션5 못지않게 VR도 사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걸 보여준 대목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게임적인 부분 외에도 플레이스테이션은 게임을 넘어서 영화, 드라마까지 브랜드를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되고 있는 언차티드 영화 라스트 오버스의 tv 시리즈는 플레이스테이션의 대표 타이틀들로 제작중이며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영화화도 최근 발표하였었죠 그리고 폴란드에서 플레이스테이션 비디오 패스 일명 플리스판 넷플릭스도 파일럿으로 서비스중인 만큼 tv 시리즈와 영화쪽 또한 본인들의 ip를 이용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산업을 넓혀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소니 안에는 영화와 음악 산업이 상당한 만큼 그룹 내부에서 발생하는 시너지로 인해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니 뮤직, 소니 픽처스, 얘네 세계 탑급인데 짬 이용해 먹지 않을 이유가 없죠. 요약해보자면 플레이스테이션은 독점을 챙기면서도 예전보다는 약간 느슨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그 틈으로 PC 모바일 진출은 물론 게임을 떠나서 영화 드라마까지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의 IP들을 문화산업 전반에 흩뿌릴 준비를 하고 있다 VR도 듀얼센스의 장점을 때려박으면서 준비중이며 중국쪽에도 막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라고 요약해볼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런 플레이스테이션의 변화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까요